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어제 알려드렸던 아크1 섭종 4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크2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2024년 연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크1이죠 아크1이 섭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더 다들 만우절이냐 뭐 그런 말을 다들 뭐 댓글에 그런 말을 좀 많이 적으셨어요 근데 만우절이 아니라는 게좀 확정이 된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면 외국 날짜로는 오늘이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고 어제는 3월 31일 이었어요 또 공지도 이렇게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만우절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댓글에 뭐 그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음... 솔로 하는 사람도 섭종되나요? 네 당연히 솔로 하던 사람도 섭종이 됩니다 공식하던 사람들도 섭종이 돼요 뭐 비공식은 된다는 말인가요? 기존 아크랑 다른가요? 그리고 아크2가 나오면 기존 아크처럼 PV인가요? 일단 아크2 PV인지 PVP인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이거는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아크 1.5 기존 아크랑 좀 다를 거예요 일단은 그래픽부터 다릅니다 얼리얼 엔진 지금 기존 아크가 얼리얼 엔진 4고 1.5가 이제 얼리어렌지5 그리고 다양한 이제 어 편의시설들 이제 미니맵이나 뭐 그리고 테크 같은게 좀 많이 변형이 될거라고 하고 맵도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댓글에 많이 물어봤던게 아크 다시 사야되나요 네 아크 다시 사야됩니다 50달러에 근데 이게 그냥 아크 2가 50달러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크2에 아크 2에 아크 1.5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DLC죠. DLC, DLC를 따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살짝 거시기하다 이거죠. DLC는 20달러씩 이렇게 제네시스 시즌 패스 20달러, 그리고 뭐 스코치 더스 에버, 익스팅션 20달러 이런 식으로 또따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관련돼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비공식 어,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크1의 그 섭종을 알리면 아크1으로다 그 넘어가겠죠 근데 아크1.5 그 그래픽이 다릅니다 아크1.5에도 그 비공식 서버가 있겠죠 근데 그 비공식 서버 어,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일단은 기존에 있던 모드들이 다 어, 얼리얼 엔진 4에서 기반으로 된 모드고 그리고 서버 매니저 그거 소스를 어드민들 와일드 카드들이 뿌려줘야 비공식 서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크 1.5에 비공식 서버 나오는 데는 좀 걸리지 않을까 에, 그런 식으로 약간 추측이 되고요 요쪽 이제 요쪽 글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이 글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어, 여기 최종 업데이트 이제 6월에 어 이제 아크 8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신공룡 관련된 거를 이제 소스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공룡 뭐 일러스트나 뭐 관련 영상 티저 영상들을 좀 완료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크 1.5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공룡일 것 같고 이제 요거 오피셜 서버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공식 서버 8월 말에 어센더드 출시에 따라 엑스박스 플레이테이션 스 PC 아크 서바이버 1에 모든 공식 서버를 없앨 예정이고 이때 아크 1에 있는 오피셜 서버의 최종 저장 데이터가 업로드 되어 플레이어가 자신의 서버에서 재호스팅하거나 싱글 플레이어에서 어 플레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캐릭터 같은 거를 그냥 업로드 해 가지고 싱글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비공식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넌데디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죠 이것도 싱글 플레이어 넌데디 데이터는 싱글에서만 가져가서 쓸수 있는 거고 이제 너는 어 싱글 플레이 넌데디 이것도 싱글 플레이죠 요거까지 다 싱글이고 언오피셜 서버는 플레이를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 아크 1.5는 공식 서버만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아크 서 에드센스 will be it o n full 올 플랫폼. 그러니까 아크 1에서 공식 서버가 아예 싹다 사라지고 공식 서버만 드러내 가지고 1.5 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럼 1.5 에는 이 글만 봐서는 비공식 서버 랑 싱글 이런 싱글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비공식 서버가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글만 봐서는 그리고 댓글들을 좀 보면 음뭐 어 다들 뭐 거의 대부분 돈 물려 관련 얘기도 있고 뭐 싱글 싱글은 되는 것같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공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글만 보면 아크 1.5에는 오피셜 서버만 운영이 된다 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런 대충 설명들만 나와있지 자세한 설명들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크 커뮤니티들 외국 커뮤니티들을 보면 넌캐넌 이라는 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댓글에서도 그러는데 왜 무료 dlc는 없고 유료 dlc만 오픈을 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 서버 외국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왜 무료 dlc 안, 없는 거냐 아니면 있는 거냐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넌 캐논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는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그 뭐 피오르드르 트라일 뭐 그런 등등의 맵들이 요 글만 봐서는 지금 뭐 아일랜드랑 그리고 아크피테스트 그리고 넌캐넌 스토리가 없는 맵들을 추가를 해주고 추가를 해주려는 것 같아요 오픈하는 날짜에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런 글들만 봐서는 일단은 무료 DLC도 추가를 해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아직 정확히 뭐뭐뭐 맵들을 콱 꽉 집어서 얘기해 준게 아니라 그냥 아일랜드, 아크 피테스트, 그리고 넌캐논이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아크, 아일랜드는 일단 기본적인 맵으로 출시가 되고 아크 피테스트도 같이 출시를 하고 넌캐논 맵이 어떤 맵들인지 좀더 기다려 봐야 자세한 건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어제 있었던 그런 논란들을 좀찝어서 알려드렸는데 음, 일단은 만우절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사건 아크 그 사건들을 좀 찌, 살짝 요약을 해 가지고 대충 집어서 알려드렸는데 와 요약을 해도 상당히 어,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이런 어, 1.5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